<웃음> 그자님이 말씀은, 변론이 있을 때, 그 변론을 다투질 않아야 하겠지만, 뭐, 다툰 일이 생기게 되면, 아그 사람의 은밀한 비밀에 대해서 누설하지 말라. <웃음> 그렇게 되면 이제 화를 불러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람 관계 속에서 어 이제 어떻게 그 어떤 경계를 넘지 않아야 하는가 어떤 관점으로 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해야 하는가 있어야 하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 <웃음> 기분 이제 기분 나쁘면 싸우다가 이제 미주알 고주알 옛날 일 것까지 아니면 아이가 들은 얘기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괜히 받지 않아도 될 화를 받게 된다 <웃음> 사람은 늘 실수가 많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의 실수를 대할 때도 어떤 관점에서 대해야 되는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지나치게 되면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기다 이제 감정까지 실어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죄백성으로서 마땅한 위치에서 하는 것이 아니. <웃음> 늘 죄백성들은 동일하게 율법을 듣는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율법의 집행관인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재판관인 것처럼 함부로 논단하면 안 되고 또 지나간 것에 대해서 그 끄집어내 가지고 공격하면 안 된다. <웃음> 이게 왜 이게 있을까요? 이게 이런 일이 흔하니까 그러잖아요. 싸울 때꼭 그, 지나간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싸우니까, 그, 아, 그 성향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건 이제, 죄 백성으로서 너무 누추한 일이 되는데, 그런데 자꾸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이 말씀도 사실은 동일한, 그, 어느 관점에서, 어, 서서, 형제의 잘못을 봐야 되는가, 어떤 인간론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웃음> 그니까, 같은 죄인, 새카만 죄인이었다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존재라면, 이제, 다른 사람의 그, 색함하지 않는 죄를 지적할 때라도, 파괴적으로 하지 않는 거죠. 예. 항상, 항상, 그, 여백을 두고, 그야말로 여백을 두고, 그렇게 공격을, 대응을 하는 거죠. 공격한다기 보다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런, 그, 이제, 대상은, 외식하는 자는 항상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예? 예. 그런데 실상은 자기는 더 심각한 죄인인데 음, 자기 죄를 못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못 보니까 항상 다른 사람을 인간적인 그 도덕, 윤리를 가지고 어, 대는 거예요. 대가지고 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못견뎌 <웃음> 누구 이제 무시 무시하면 이제 무시 당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잘 무시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아는 자라면 그 형제 눈 속에 티를 어 얘기할 때도 내 눈에 들보 그가 참 있는 거다 알고,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보이, 보이는데, 그, 티끌이 좀 보인다, 고 그런 부분, 그, 그, 좀, 없으면, 좀덜 고통스럽겠다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 눈에 들보가 있어도, 잘안 보여도, 어떻게 봤다면. 근데 이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이라, 항상, 이제, 겉으로 꾸미고 속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 사람.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전혀, 저기, 소, 속은 부글부글 하는데 겉으로는 착한 척 하는 거잖아요. 도덕선생인 척하고 착한 척하고. 그게 의식하는 사람이 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주장해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그래갖고 주장,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대, 이제 사람 앞에서 그, 보험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보험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게, 그러니까 인간 근본적으로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용하느냐.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개혁신학이 무슨 권력이나 되고 무, 무, 무기나 되는 것처럼 자기가 종통 개혁신학을 알고 더그 주류의 신학을 알면 그거 갖고 자랑을 하고, 예, 그, 그거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갖고 살기는 그 싫고, 자랑을 하고 싶으니까, 그거 갖고 이제 사람들한테 그, 나는 이 정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반드시 비판하는, 너희들은 이 정도도 못 갖고 있지 않냐, 비판하는 거내 응. 얘기를 들어라. 그러니까 이게 싸움밖에 안 나요. 사람이 누구한테 굴복하는 거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 없으면 다른 것 같고도 싸우겠지 다른 것 같고 갖고 거짚어내고 싸우겠지 아무튼 그 내가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어 율법을 준행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면 진짜 파괴적인 그런 비판이나 학위적인 변론 그런 것들은 안하는 것입니다. <웃음> 사람은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상황은 늘이 해아래서 상황은 <웃음> 이전에 있었던 것 반복이에요. 상황은 인생에 살아가는 것 인생론이나, 뭐, 세계관이나, 그건 반복이에요. 근데 그걸 어떤 관점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그걸,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걸, 그, 우리가 받은 게 어제 억지로 우겨 넣어줘가지고 받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받은 거지. 그래도 우리가, 그, 아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주장할 때, 이제 보여줄 때, 주장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자기 인격을 다해서 이게 비춰줘야지. 비춰주고, 주님이 결과를 내게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너무 힘듭니다. 아이들 교육을 시킬 때, 내가 너 이렇게 시켰는데 너왜 이래? 그럼 이제, 아이들이니까 분노하잖아요. 아이들이니까 분노해요. 내가 너한테 밥 먹여주고, 너 먹을 거, 저기, 저기 입을 거, 뭐, 너 놓을 거다 해줬는데, 너왜 이렇게, 이거밖에 못 내놔? 그러면 이제 분노가 나죠 아이들이니까 자기가, 자기 소화해. 친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 같으면, 이제 상대가 강한 친구 같으면 내가 피해요. 그 피하면서 뒷담화 하는 거지. 이제. 뒤에서 뭐라고, 직접 하면 공격받으니까, 뒤에서 이제 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하고 헐수함수 없는 관계에서 같이 살아야 된다면, 항상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우울해요. 근데 그걸 보는 관점이 바뀌면, 주의 은혜로 바뀌면, 바뀌면, 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걸 어떤 사건을 똑같이 해안에서 뭐, 똑같이 반복된 그 일들인데, 히로에라과 관련해가고 다른 사람과 관련해가고 뭐, 누가 도가지고 갔다든가, 뭐, 내 걸, 저 뭐, 뺏어갔다든가, 뭐, 뭐, 뭐, 그러면, 이제, 상대가, 저기, 만만하면 화도 나고, 만만하지 않으면, 뭐, 그냥 그 사회 속에서, 뺏겨도 그냥 살아야 되면 수용하고 살아가야 돼. 아니면 이제 이것도 저것도 싫다 그러면 떠나는 거죠. 산 속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 세상이 싫으면 죽는 거죠. 자살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 똑같은 사건인데 그걸 내가 보는 관점이 바뀌면 그것이 다 정리가 되잖아요. 분노하던 마음, 내가 우울했던 마음, 피하고자 했던 마음들이 바뀌어요. 이제는, 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저 주님을 몰라서 저렇구나. 예? 은혜가 없어서 저렇구나. 죄를 못 벗어서 저렇구나. 그리토가 없어서 저렇구나. 그런 걸 알고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취하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사건은. 그 사람이 내걸 취해갔다, 이 말이야. 그것에 대해서, 그, 내, 내가, 그걸 어떻게 대하는,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 고 화가 나든 복수를 해서 니꺼 걸다 뺏어오든가, 뭐. 아니면, 저쪽이 조폭 정도 되면, 에이, 뭐. 그까지, 그러니까 그럼 내가 없어도 산다 그러고, 수용하고 살고. 아니면, 다시 안 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사는데, 이제, 이제 그, 그, 그런 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진짜 벗어나게 돼. 이게 벗어나면 그런 사람에게 진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스테반도 그랬고 예수님도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요 스테반도, 스테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죠. 자기를 그렇게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했어도 내가 그리토와 끊어질지라도 너희가 주님을 알기를 바란다. 이 이전 이 같으면 견디, 이거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느 위치에 서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겪는 그런 일들이지만 내가 평정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의 그릇 역할을 할수 있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비로소 주의 계명으로서 순종할 수 있게 돼. 그, 그런 관점이 돼야 내가 너보다 낫다, 뭐뭐넌나 쫓아올래면 아직 멀었다, 뭐 이런 상대적인 비교를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하거나 뭐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다 부풀리고 축소하고 은폐하고예그 사소한 거 가지고 굉장히 또 뻥튀기고. 그,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참 죽을 죄인인데, 내가 사형죄,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달리셨다. 주님이 대신 달리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이게 사소하게, 그냥, 그 자기를 높이고, 남을 깔아내기고, 자기, 주, 뭐, 자기 밥그릇 챙기고, 뭐, 자기, 자기 목 챙기고,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 오히려 내주는 거죠. 내주고, 주, 이, 나, 나,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알기를 바라는, 예? 주님이, 주님이 혹시 붙여줄 사람인가?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구속사 안에서 종속돼 가지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렇게 동등하신 분인데 아버지가 붙여 주시는 사람만 안 잃어버리려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손자로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이 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언약하신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면 두말 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제물이 되기를 기뻐하신 거죠. 그들을 위해서 죽기를 기뻐하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한 분자고 그분이 우리 성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면 그분의 품성을 따라서 그런 그 이게 모든 사건 해 아래서 계속 반복되는 사건 속에서 희로애락하지 않고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서 바른 관점을 가지고 계명을 그 바르게 쓸수 있게 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웃음> 그 방세 얘기도 지난번에 했는데 사람이 위대한 것은 사람 사람이 타락의 비참함을 아는 것이란다. 짐승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비참한 대로 살다가 죽는 거지. 근데 사람이 그, 그 위대한 것은 그그그 그, 그 비참함을 아는 거다. <웃음> 물론 이제 그 양반이 기독교 철학자로서 그런 어, 표현을 한 것이고요 <웃음> <웃음> 아무튼 그래야 사, 사사롭게 비교해가지고 자게 높이지 않고 어, 형제를 함부로 뭐 들뽀 자기가 뭐 들뽀 있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 뭐 교훈하려고 응? 애들 특히 애들이나 약한 사람. 자기보다 센 사람한테는 절대 못하지. <웃음> 약한 사람들 주장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보려고. 할, 율법주의자들이 뭡니까? 할수 없는 걸할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사람을 못 바꿔요. 그러니까 주님의 공유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그, 그,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줘야 하는 거지. 그래야, 이제, 다른 사람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 저기, 함부로, 뭐, 이제 말이 그냥 앞서가지고, 팍! 물론, 뭐, 이게 이제, 불 속에 막 들어가려고 한다거나, 물 속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소리 치어서못 나오게 해야지, 못 들어가게 해야죠. 근데, 근데 그런 게 아니면, 세상적인 도덕, 윤리, 세상적인 문화, 그, 저기, 그런, 틀, 그런 걸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제. 응? 네. 그러면, 그, 이제 이게, 사소한 걸 가지고, 근본적인 건 빼놓고, 사소한 것 가지고 시비하는 것과 같은 거지. <웃음> 그리고 이제 그 죄에 대한 은폐, 변명, 축소, 어또 했습니다. 그런 것도 거짓말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걸 하지 않아야 구외명을 아 제대로 지키는 거지. 이 사람. 그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 사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예,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사람 사는 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 어떤 경우의 수들이 너무, 이 현대 문명에서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함부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이, 이제 출근을 하다가, 출근을 하다가, 상관을, 뭐, 별한, 출근 하는데 상관은 나오는 거예요. 회사에서 나오, 나오면서 부딪혔다. 부딪혔는데, <웃음> 인사를 했죠. 상관이니그 근데, 인사를 안 받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별 생각이 다들거 아니에요? 또이전에또저 상사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상태였으면 별 해석을 다 하죠. 나름대로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은 화가 나기도 하고 기분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아주 그냥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이제 저, 저, 저 상관한테 지켰으니까 나는 이제 회사에 더 다닐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 회사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그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상관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집에서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태까지 똑같이 인사 안 받은 것 때문에 이게 온갖 자기 판단을 한 것이 자기 해석을 한 것이 다 틀린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변수가 많다고요. 사람 사람 그러면. 그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아 인사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그 그 사람이 사람이 이렇게 그 복잡해가지고 사람이 그죄 문제를 다른 사람이 죄 문제를 건드려도. 누가 예단해갖고 저 사람 죄는 어떻다, 요 정도 수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 그 죄의 성격. 그 사람이 60에서 죄 짓는 거하고, 30이 돼서 죄 짓는 거하고, 20이 돼서 죄 짓는 거하고, 죄의 성격이 다 달라요. 죄의 색깔도 다르고, 죄의 성격이. 그거 더, 더 내려가면, 10대로 가고, 그러면, 그, 뭐, 죄의 성격이 무슨, 뭐, 조상, 조상으로부터 오고, 한 사람이, 그, 뭐, 뭐, 제가 이제 최 씨니까, 최씨 가문에 제가 뭐, 29대 손이고 그러면, 그 모든 그런 유전자를 다 받고 태어나죠. 유전자. 그러니까, 그, 그 복잡한 유전자를 가지고 내가 죄를 짓는데,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자기의 그 복잡한 유전자로 인해서 그 죄의 결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그그 그 많은 그 확률적인 변수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저그 사람 무슨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못 하는 거예요. 그, 왜? 그 은폐와 그 변명 축소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부풀일 수도 있고, 못풀, 모르고 축소할 수도 있고, 모르고 이게 변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같은 죄라도 똑같이 뭐, 어, 도둑질을 했어도 정상의 그, 그, 뭐, 경우의 수가 다양해서 그 도둑질 하게 된, 그, 그런 걸 재판할 때는 다 따져가지고 재판을, 그, 저, 논죄를 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 똑같이, 넌 도둑질 했으니까 넌몇 년이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가 뭐, 먹을 게 없어서 도둑질 했다든가. 뭐. 무슨, 그니까 아주 그, 다른 여러 가지 윤리적인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나는 도, 저 도둑질하는 이제 가늠죄를 졌습니다라고 했을 때도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내가 그걸 간단하게 어그 정도네 이렇게 볼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사실은 본인이 아니면 다 거짓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사실을 보고 옮겨서 말한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거짓말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반 심리학에서도 그게 두 다리만 건너가면 거짓말, 완전히 뭐몇 프로 거짓말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두 달이면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은 그런 걸 알면 함부로 남의 죄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내가 이런 죄인이라고 말했어도 그거를 내 수준에서 그렇게 말하면 이게, <웃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살피는 사람들은, 이런 이웃을 비판하는 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절대 가려고 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자기가, 자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구한테 핑계를 져가지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 죄를 축소하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누구, 누구 때문에. 나는 잘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데, 저 인생이 나를, 딴지를 걸어가지고 내가 못한다. 그런 건 없어요. 신자는. 죄 백성으로. 더, 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빛은 환하게 밝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것이 되면, 책임전과 이런 것도 되면 자기 죄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축소시키는 거짓말하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그, 그 많은 그 내용을 그 이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마음을 꽁해가지고 담아두고 언젠가 한 번에 복수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 절대 그렇게. 그 <웃음> 주기도문에 나온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소서 그러니까 그니까 다른 사람 죄를 사해주는 것, 지. 뭐하고 연결되냐면 내 죄를 사함 받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가에 그런 모습도 나와 있는. 그래야 그래야 이웃의 죄를 은폐하거나 변그 자기 죄를 축소하거나 뭐 은폐하거나 변명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돼. 자기 죄를 그렇게 되면 거짓말을 하는 게 되니까. 오늘, 그, 열다섯 번째, 약점을 쓸데없이 누설하는 것. 거기, 거기서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아홉, 부계명이 그 많은 내용은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는 것. 형제의 길을 찾아내는 것과 관련된 그런 그런 말씀입니다. <웃음>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 아, 아버지 함이 그의 아,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노아죠. 예. 그 보고 밖 어,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노아가 함을 저주했습니다. 노아가 수리께서 그의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이에 예, 이르되 하나는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에 대한 해석이 참 분분한데요 노아가 술 먹은 게 잘못이에요? 술 취한 게 잘못이에요? 노아가 자기 집에서 술 취해서 누누 벌거벗고 누워 있는 게 잘못인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저주한 걸 보면 뭐그 이게 이제 가나의 아버지 함이 봤다 봤다 그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것을 봤다. 그본 것을 성관계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석하는 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했다. 그,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맞질 않아요. <웃음> 그, 이 범한다, 는 그런, 이제, 레위기 18장에, 그 나오는 이런, 범한, 하체를 범한다는 것이, 이제, 그, 벌거벗음을 드러낸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창세기 9장에서는 그런 의미로, 어 쓰이질 않았다. 이 상징주의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제 노아가 그 안식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어 함이 함부로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들어 버렸다. 상징주의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음. 함이 그, 그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데 노아가 진짜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인인데 의인이 술 먹어서 잘못해서 수치를 드러냈다. 보통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 윤리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상징주의 해석을 말하는 사람들 은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음. 노아가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데 그걸 몰라보고 벌거벗은 것만 비웃는 걸 가지고 어, 그 저주했다. 미갈이 미가리, 미가리 말이죠. 미갈 아시죠? 미갈이 누굽니까? 다윗의 처아니에요 다윗이 언약교가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춤을 췄어. 너무 좋아갖고 춤을 췄어. 그런데 미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신머리 없이 그 국민들하고 신하들 앞에서 춤췄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애를 못 낳게 되죠 애를 못 낳. 그러니까 그 다윗은 잘못한 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것은 인류에게 희망이 되는 일이고, 구속사 안에서 엄청난 그 진전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언약 아니면 설수 없는 인간들한테, 그 하나님의 그 언약괴가 들어온다, 그 거룩한 성소로 다시 위치를 찾아서 들어온다는 것은, 이게 정상적으로 구속사가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너무 좋은 일 아니에요? 그,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걸 상징하고 있다고 보면, 그것처럼 참 놀라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채신머리 없이 그냥 춤춘다고 막, <웃음> 이래 버렸으니까, 이게, 그렇게 저주를 받아 마땅하죠, 사실은. 근데 상징주의 해석하는 사람들도, 사실이 노아의 사건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일린이 있어요. <웃음> 아무튼, 그, 여기서 뭐, 그, 동성애를 얘기한 거는, 이거는 너무 나간, 나간 해석에. <웃음> <웃음> 그, 우리는 그, 함의 행위에서 그 점을, 그, 이제, 아버지 권위를 실, 실추시킨 것. 아버지가 주안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어, 그 쉬, 쉬고 술한 잔, 그, 그 뭐, 그술 취했다. 그냥 한잔 먹은 게 아니고 그냥 술 좋아서 술 먹고 취한 것이 아니고 노아가 진짜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자유를 누리, 누리면서 그 모습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 알지 못하고 그냥. 뭐라고 한 것이니까, 그것이 그것이 잘못된 거죠. 사실, 그래서 그 함부로 말을 해서 오히려 그 화를 불러온 거죠. 그래서 그 자문 25장 9절, 10절 말씀, 그 남의 은밀한 일은 말하지 말아라. 싸울 때 기분 나쁘면 그 사람 이전에. 야, 제 누구 누구 아니야? 이제 예, 예. 그전에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이 막맞 맞는, 맞는 말하니까 나중에 그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저저 저 청년 저기 나사렛 청년 아니야? 어 그분이 하나님신데 이 이렇게 이렇게 딱 인신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받기 싫어가지고, 예? 그냥 그게 그게 똑같. 알지도 못하고, 이제, 무슨, 참견하는 거죠. 알지도 못하고. 자기 수준에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자기 육신의 수준. 그러니까, 놀아도 신자가 노는 거는 거룩한 건데, 신자가 운동하고, 놀고, 문화 생활하는 것은 거룩한 건데, 불신자가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신, 똑같이 하니까, 겉으로 보기에 똑같으니까, 아이 신자도 뭐 똑같으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이건 진짜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운동을 하려고 뭐, 수영을 한다거나, 뭐, 배드민턴을 치는, 그, 불신자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 저, 저, 저 불신자들이 하는 거 한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이 사람은 주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하는데, 그냥, 불신자들이 속박 가운데, 자, 기 즐기는 차원으로, 그렇게,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게 얼마나, 그, 악한 거냐. 그, 부풀리는 거죠. 아무튼, 그, 다른 사람, 그, 이제, 다른 사람의 약점일지라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 사람. 그 사람이, 음. 하는 습관이 그래, 그래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도 그것을 단순히 그냥 다, 단편으로 짜, 잘라가지고 그냥 내 수준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그거를 뭐라고 논지하고 정지하면 안 된다. 항상 그러니까 죄의 백성들은 이 교만한 마음을 빼야 됩니다. 자기가 뭘 누구 판단하? 우리가 분별하는 거하고 판단하는 거하고 달라요. 판단은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이거 흑백을 갈로 버리는 거예요. 근데 분별은 할수 있죠. 이게 이게 뭐 어떻다? 부, 분별은 할수 있어. 근데 거기서 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자기는 마치 안 그런 것처럼. 예, 예 그러면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음, <웃음> 자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허물 잡고 뭐라고 하는 거 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어떤 그 지나갔을 때 용서한 걸로 지나갔으면요 그 이렇게 포맷 시켜야 됩니다 포맷 시켜서 없애 버리고 지금 지금 요 순간 요 죄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아이들 교육할 때도 그래요 지나간 자, 잘못을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은거 그냥 다 끄집어 대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요거 요 침뱉었으면 침뱉은 거 같고 얘기를 하고, 그것도 사실은, 사실 여부를 잘 살펴고, 왜실패했었는지뭐 걔가 상황이 안 좋아서, 목이 안 좋아서 했는지, 다 따져보고,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난, 그냥 일반적인 그런 죄를 범한 것처럼 예, 예단해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혼자만 알고 있지 않아요. 어디 가도 꼭퍼트리지아 누구 봤는데 그 친구도 별수 없어 하고 그냥 아, 좋게 봤는데 뭐뭐 뭐, 그러니까 혼자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까우니까 어, 다른 사람 일부러 전화해갖고 그 기다리지도 않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어, 다 까발린, 까발린. 이게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것이 이제 잘못된. 잠모2집장 19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 어떤 사람하고 신약에 보면 사귀지 말라고 하세요 이단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는 걸 부인하는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 여기 사귀지 말라고 러면 이게 무서운 소리예요 사실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답하는 사람, 그냥 거짓말하는 거죠 이제 여기저기 잘잘 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얘기 소문 가지고 가가지고 그렇게 까시거리 갖고 즐거워하고 아, 남, 남남 까는 소리가 재밌거든. 몰래 먹는 떡이 그더 맛있고 그렇듯이 말이 훔 훔쳐 먹는 사과, 사과가더맛그 달고 맛있듯이 꼭 그렇, 그렇 타입. 그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거기, 보안회동에서 움직이지 말고, 차라리, 뭐, 내가 확인한 바가 아니면, 그런가? 그 정도로, 그렇게 해야지. 아, 거기다 같이 그냥, 저기, 불 붙은 데 기름 껴져가지고, 나도 그런 거, 저런 거다 봤다고 해 가면서,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이게, 예. 아주, 남의 약점을 파내는 거예그구개명 중에 이거, 열다섯 번째 내용을 어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짓소문 조장, 악평에 대한 묵인, 의로운 변호의 귀를 막고, 이게 다 다지는 어, 연관된 그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에 "너는 허망한 풍소를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거짓으로 꾸며서 남을 함정에 빠뜨리는 그 그런 그걸 무함이라고 하는데, 그런 증인이 되지 말라" 이이 이, 이 얘기는 이제 어 출애굽기 23장이니까, 그냥 언약... 시키면 언약을 받는, 언약 체결실을 하면서, 백성들한테, 그, 알린 거잖아요? 고대 근동의, 뭐, 이게 군주관의 언약과 내용상으로는 동일하지만, 실제는, 뭐, 하, 그, 그런 것들은 일반은 총, 그 안에서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언약을 우리와 맺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언약을 그 개명을 순종한다고 할때 이런, 이런 것들이 붙어있는 이유를 잘 알아야 하는 거죠. 히브리 문학의 그 특징 평행법을 또 말씀하면서 또 해명을 했는데요. <웃음> 아무튼 그 거짓 소문을 조장하고 또 악평에 대해 무인하고 의로운 변호에 대해서는 아주 자기가 손해 볼것 같으면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오히려, 이제,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제,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를 할수 있는 그런 위치로 나가야 하는 거죠. 진짜, 율법의 완성인 그리토를 아는 자로서, 그 그리토에게 속한 자로서의 그 품위를, 품성을 발휘해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어, 연약한 사람들을 대신 변호해 줄수 있고 <웃음> 헛된 소문도 퍼뜨리지 않고 그, 그 남의 악평에 대해서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고 묵인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에, 나쁜 의심에 대한 내용인데요 거룩한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거짓 소문, 악한 소문이 횡행하고 그런 상태에서는 나쁜 의심이 자연히 일어날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진실을 말해야만 서로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있어야 무슨 말을 해도 의심이 생기지 않고 혹 생기더라도 금방 해소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라 주의하더라도 말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는데 에 참된 믿음으로 늘 비차 대하고 거룩한 사랑으로 진실을 늘 말하면 그런 실수가 있을지라도 신뢰의 단단한 줄에 의해서 선한 관계가 유지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못 믿는 사회죠. 못 믿는 사회니까 지금 뭐 이게 보이스피싱 당하는 것도 사실은 이못 믿는 사회에라서 그렇게. 그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거예요. 당 당신 남편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으니까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 남편을 평소에 신뢰하고 있으면 그그 그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고 안 나갈 텐데 끌려 나가서 이제 나간 동안 집이 비니까 다 털리고 그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사람 못 믿는 사람이니까 그 그만큼 이제 평소에 그 이제 신뢰관계, 연약하고 서로 돕는 자로서 신뢰관계를 유지한다면 이제 어늘 그런 어 의심스러운 얘기에 휘도 휘둘리지 않는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령하지 아니하면 나쁜 의심을 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3절로 5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언론과,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웃음> 그이 악한 생각이 이제 나쁜 의심입니다. 우리 말로는 그냥 악한 생각으로 나왔지만 그 영어 성경에는 s 미 m i n g 이라고 해가지고 억측들 일 얘기합니다. 억측들 여러 가지 그냥 말도 되지 않는 추측들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나쁜 의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의욕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고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을 악하게 품는 것입니다. 이제 게이 기분 나쁘면 더 악하게 말하죠. 항상. 이게 이제 이제 형제를 그 세우는 존재가 아니니까 항상. 그 외식하는 사람들은 이 기회만 보면 허물어 내려고 하니까 <웃음> 억측이 어떤 게 나오면 그냥 그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어, 그 나쁜 의심의 표, 표현을 다 해가지고 변론과 언쟁을 그 불러일으키냐. 근데 그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교만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싸움하길 좋아. 아까도 말씀드렸죠. 경우의 수가 너무도 많은데, 그거를 예단해가지고 함부로 온갖 나쁜 생각으로 억측을 만들어내가지고 사람을 육신적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웃음> 그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마음을 높이지만 실제로는 진리를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교만하고 교만하니까 또 진리를 알지 못하다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진리를 배우면 진리를 가지고 생활화 하고 인격화 해야 되는데 진리 안, 들은 풍을 가지고 어디 가서 아는 척 해야 되니까 어디 가서 그렇게 제하고, 그것 또, 먼저 들었으니까, 못 듣고 있는 사람 위에, 뭐, 뭐, 잘, 잘난 척 하는 거죠. 아, 아 뭐, 다, 내가, 보지도 않은 거, 다른 사람한테 뭐, 뭐다 아는 것처럼 말해 거. 려요 이게, 이게 참, 음, 개명을, 부개명을 지키는 태도가 아닙니다. 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용해가지고 남을 신뢰하지 못하고 늘 의심하고 자기는 자기가 는자기 하는 일은 다 의미가 있는 일이고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남이 하는 것은 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건 나쁜 의도로 하는거죠 이게, 이게 병인데 이 교만병이 들면 교만병이 들면 그래요 항상 다른 사람이 좋은 의도로 믿음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그냥 의심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한 의심을 품지 아니하고 서로 신뢰하면서 서로의 유익을 도모하며 살기 위해서는 다른 교훈 버리고 바른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의 창념을 해야 됩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게 그 그냥 그 외적경건 종교적인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그 경건이 아닙 경건은 과와 과부를 돌보는 거라고 아까도 말씀드린 <웃음> 참된 경건은 <웃음> 과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런, 그런 사람이 그리도의 스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에 창념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주장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한나도 인생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만 살아갈 때 그것이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론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실제 몸으로 다 그걸 이루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견고해져서 그리스도의 심정을 더욱 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사람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 그걸 못합니다. 독해서 독한 창질에 써진것 같이 그냥 그냥 좋은 걸 좋은 걸못 보고 항상 부정적으로. 세, 세상 심리학에서는 그래요. 나쁜 엄마, 좋은 엄마를 가리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애초에 태어날 때, 그, 포유류의 뇌하고, 신포유류의 뇌라고, 신포유류의 뇌가, 그, 이, 저, 대뇌, 저, 뭐야, 이, 이 뇌를 쓰는 거예요. 그걸 쓰는데, 이게, 태어날 때 95%로만 태어나는데 그 5%를 부모교육으로 5세까지 채워요. 만 5세까지. 그런데 세상에서 나쁜 엄마는 곧그 5% 양육 시기 동안에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어. 좋은 엄마는 긍정적으로, 세, 세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데 일반 심리학자들이죠. 그게 일반 심리학자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을 해야 되는데 진짜 죄가 뭔지 부정적인 게 뭔지 어려운 게 뭔지 알고 인내하고 안내하고 어, 그렇게 교 모학 선생 같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그 그 시기에 이제 그런 걸 못하면 애들 이제 다 이제 뭐 포유류의 인간으로 만들어 버려 부정적 그 짐승 짐승과 같은 그냥 기본적인 욕구, 정신적인 욕구 그런 거그 어, 정신적인 욕구라도 그 동물적인 자기 동물적인 아상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욕구만 채우게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평생. 네, 그리토를 이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산다고 할때늘 어, 내가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 공부를 시켜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궁유를 바라야 되고 그게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언약으로 되는 거니까 그, 그렇게 선언한 것을 잘누려갈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그리스도의 심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신 건 아니에요. 자기도 자, 자기를 자기도 자신 자기 자신도 통제를 못하면서 다른 사람 을 통제하려고 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자기만 알고. 자기 행복만 추구하던 그런 우리로 하여금 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면서 살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요,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는 늘 같이 가잖아요. 그 온유, 그 겸손한 사람들은 따뜻해요. 따뜻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줄 줄 알고 이 교만한 사람들은 차갑고. 아, 파괴적이고, 뭐 아는 것처럼 해도 무시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음. 그래야 국외명을 제대로 지킨다. 예. 인간론이 사실은 잘돼야지 기도하겠습니다.